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요 연인끼리 싸우지 않는 건참 힘들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건안 그러는데 유독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게 되면 요 사실 이기고 나도 마음이 영 개운치 않죠. 지나간 건 그렇다 치고 이제 잘 풀어서 좋은 관계로 갈때꼭 명심해야 될 것들을 꼽아봤어요. 기회가 되신다면 남자친구와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번의 대화로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싸우고 나면 연인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괴롭기 때문에 한 번에 그거를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빠르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하고요. 한 번에 원상태로 돌리는 건 엄연히 다르거든요. 싸운 이후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위로를 해줘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죠. 또 어쩌면 서로가 비슷한 정도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걸 없던 일로 하고 무작정 화해하자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풀어라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원상태로 빨리 돌아가고 싶으면요 내가 잘못한 것만 상대에게 인정하세요 혹은 내가 상대에게 꼭 줘야 될 위로가 있다면 그 위로만 정확히 주는 걸로 마무리하시라는 거죠 꼭 오늘 이야기를 한 이후에 웃어야 하고 그런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시는 게 좋다는 라 거예요 특히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경우에 여자분들은 본인들의 오늘 기분에 따라서 이 대화를 잘 마무리 짓고 끝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오늘 당장은 남자가 그걸 잘 맞춰줘서 마치 잘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남자 마음속에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앙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마음을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 싸움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하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데 종종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다는 그 기대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난 네가 약속시간에 늦게 나오면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라는 말하고요 약속시간에 늦으면 솔직히 너라도 짜증나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문장이 결국 약속시간에 늦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요 남자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여자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속내를 정확히 드러냈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게 들어주고 싶은 욕구를 불러오게 만드는데요 두 번째 경우는요 여자친구가 지금 나한테 짜증을 내고 있고요 시비를 거는 것처럼 느낄 수 있거든요 사실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요 어,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제부터 약속 잘 지킬게 이 말을 듣고 싶은 의도로 이야기 한 거거든요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유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상대방은요, 미안해, 안 늦을게,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안에는 진심이 없어요. 정말 그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또 싸움은 점점 커질 거란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들어봐야 돼요. 다툼이후에두 연인은요, 보통 우리 관계에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충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면서 쉬쉬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표면상으로 볼 때는 뭔가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해결된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살짝 덮어놓은 거거든요. 내 주장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나한테 주장하고 싶은 게 뭔지를 먼저 들어보려는 자세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요 상대방도 뿌듯해져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도 내가 말하는 걸 들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보자 라는 말을 반가워해야 돼요 싸우거나 다투고 나서 화해를 하려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상대방이 우리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되게 화가 나거나 서러워져요. 나안 만나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슬슬 우리 이별을 준비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상대방보다 조금 갑의 자리, 우위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많이 격해져 있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선 온전한 대화가 안될것 같으니까 우리한 템포 쉬어가는 게 어떨까? 좀더 진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다시 배려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나오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요, 그 시간을 좀 갖자 라는 말을 했을 때그 말을 받아들여 주면 오히려 그 이후에 둘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시간을 갖자고 한 말은요 나를 밀어내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감정대로 내 상대를 대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좀 물러서 봐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배려를 받은 마음이 느껴지기도 해서 기분이 영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양아치들이 나를 떠밀어 내기 위한 수순으로 하는 말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자존심을 좀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이 다투고 난 이후는요. 상당히 위태한 상태예요. 나만 상대가 믿고 싫은 게 아니라요. 상대도 나를 믿고 싫어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야 돼. 나한테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부리면요. 상대는요.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좀 짜증나고 미웠는데 저런 태도로 나를 대하잖아요. 자존심을 세워서 자기가 여전히 갑인 것처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밀어내요. 더 싫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갑이었는데 네가 감이 나한테 또 이렇게 해? 그러니까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되겠죠. 자존심을 꼭 버리시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상대가 뭐라고 했을 때 변명하지 마세요. 내 상대가 난 네가 술만 먹으면 전화 안 받는 게 너무 화가 나 라고 말을 해온다면 그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상황이 있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라고 변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상대는요 지금 내 변명을 들어보자고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미안해 이제 진짜 안 그럴게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 생각 한 번만 해보면 상대에게 변명을 안 하겠죠 오히려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변명을 다시 누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몰아세워요 두 사람 감정은요 계속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변명은 절대 금물이에요 일곱 번째는요, 헤어지자는 말을 상대가 했을 때 울거나 열받아서 흥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 들으면 열받고 서운하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그럴 때 화를 내거나 울어버리면 자칫 자기 스스로를 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한 번만 꾹 눌러서 잘 참고 견디면 이 상황이 역전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버림을 받은 상황처럼 생각이 돼서 그 결정권을 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반전으로 만들려면 그래?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생각할 시간을 한번줘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면요, 결정권은요, 상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갖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은 상대는요, 뭔가 불안해지고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여덟 번째는요, 앞에 거하고 연결된 건데요. 우리 좀 시간을 갖자 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 라고 시간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 좀 시간을 갖자 라고 얘기했을 때 다급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며칠까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자꾸 정하려고 하시는데 그건 결국엔 내가 지금 절박하다는 걸 상대한테 마구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요. 그 말을 들은 상대는 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자기가 점점 우위에 있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태도로 날 대하게 되거든요. 또 나중에 그 시간을 넘기게 되거나 그 시간이 다가올 때쯤에 되면 나 혼자 조급해지고 나 혼자 상처받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내가 내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고 상대방한테 더 나쁜 생각들을 몰아주게 되고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대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나는 다툼을 또 만들게 되는 다툼 유발자가 되겠죠. 더 빨리 생각이 정리돼서 나한테 답을 해올 수도 있어요. 혹은 더 늦게 답이 오더라도 답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 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요 냉랭한 상대에게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요둘 사이가 좀안좋아요 싸웠죠. 화해가 필요한데 누군가 한 사람이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될때 그냥 미안하면 미안한 걸로 끝을 내셔야 되는데 미안하니까 너도 나한테 무슨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의 그런 뉘앙스의 대화를 시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과를 해야 될 입장이면요 사과만 하시고요 상대가 그 사과를 받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내가 상대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시간을 좀 갖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다고 칩시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라고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관계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내 생각만 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만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그 말을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해요. 자꾸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요. 잘 가던 방향을 자꾸 삐딱하게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든요. 내 마음을 전했으면요. 상대방의 답을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어서 문자하고 연락했잖아요 상대방은 대답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고 연락을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다투고 났을 때 나는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길 바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물러서 주면 내 상대방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요? 중요한 전제는요 누구 한 사람만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